문제 풀었으면 또 마칠게요. 예, 이런 문장 어떻게 영작을 할 건가 볼까?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키거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예, 엄청나게 막 복잡해지고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내지 하는 야망이다.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때 사이에 들어가죠. 우리의 내재하는 야망을 먼저 찾으면, 예, 우리의 내재하는 야망. Our inherent ambitions가 돼요. 여기 대, 을, 쓸라고 봤더니, 대시 없으면, 위치나 대, 앞에가 명사면, 예, 같이, 쓸,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인데, 우리의 바람을 충전시간, 회전시간에 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보유하고, 우리의 감각을 상황에 집중시켜주는 것. 그러면 이제, 동사가 내지 않은 야망이되까 얘가 주어인 거고, 얘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하니까 이게 첫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을 상황에 집중시킨다.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될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motivate, m t i v a t e 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니까, motivate us.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상황에 집중시켜 집중시키다가 봉사죠. 그 포커스에 온이 빠졌네. 포커스 ON 해서 아 온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집중시키다가 먼저 쓰면 되겠구나. 그쵸? 감각을 감각을 어디 어디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And 그 다음에 집중시키는 거. 포커스. 뭐를? 우리의 감각을. 근데 나머지는 뒤에 나와 있어요. 어, 상황에. 상황에. 집중시키는 거. 근데 여기서 할수 있도록 또 여기 나왔으니까. 이 예, 부분만 잘 강조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 강조인가 봤더니 바로 12세 나이쯤 날쯤. 12세 나이쯤 영어로 around at the age of 12가 되겠죠 그래서 around the age of 12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조니까 이 t 되잖아요 그 뒤에 뭘 써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의 원함이 되는능력냥 그 읽는다 이걸 쓰는 거야 이거는 지금 부사를 강조한 거니까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가 주어니까 most people, most of the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그냥 most가 나왔어요. most people 잃, 잃, 잃는다, 잃, 아, 잃어버린다는 동사가 나와야 되죠. l o s 그다음에 원어민이 되는 능력. 다른 언어에 지금 보니까 다른 언어의 원어민이 됐는 나왔어. 그럼 능력이에요. 그럼 the ability만 하면 되겠죠 the ability to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음, 고난도인데 그건 줬어요 지금 강조만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 뭐뭐 해서야 비로소 이거는 not until이었어 not until yeah, t was not until 1920년 이게 뭐뭐 돼서야 비로소가 not until not until 1 that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미국 여성들이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봤더니 미국 여성들이 총선에 통과 투표할 수 있는 법인데요. 법이 통과되었다를 먼저 해주고 이게 지금 선행사와 관계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예. 너무 주절이 길때 주어가 길 때는 관계사와 부, 어, 선행사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 바로 우리의 동료들이다 조금 바로 it is our peers that 네, 하고 봤더니 여기서 주어진 건 who였어요 그래서 who 해도 된다고 했죠 it is our peers who 자 그러면 우리의 동료들이 이렇게 해준다 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동사가 들어가야지 문장. 그러면 어,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다니까 생각을 이해하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깊은 음, 고통과 생각 이렇게 나가겠죠 네, our deepest struggles and thoughts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다 여기 relate to us 네, 우리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다 음. 다 썼나? 그쵸? 예. 어. 바로, 우리의 동료들이다 강조하고, 나머지,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동사1, 동사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주어니까, 강조한 이게 우리 동료가 주어니까,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생각을 이해하고, 예, 공감해 줄수 있는 거. 이렇게 강조하는 게, 예, 간단하면 되게 쉽지만 이 동사가 두 개씩 나오거나 예, 그럴 때좀 어렵죠. 음, 공부를 많이 해두세요. 네, 여기는 뭘 강조하는 거죠? 다름 아닌 우리의 노력이다예요. 어이 세상을 묶게 만드는 정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그니까 보호한다지 우리의 노력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 거죠. 주어 강조인 거야? So our hard work가 해놓고서는 보호한다 동사로 대절이 시작이 돼야 되죠. 어 정글의 생물 다양성, jungle i d i v e r s i t y which makes the world so fascinating. 이 세상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이것은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예, 돼서 지금 전체 문장은 Our hard work 예, protects jungle bird diversity, which makes the word l so fascinating인데, 이게 예, 이제 강조로서 주어 강조로 강조공 문이 된 거죠. 그이번은 뭐의 강조인 거냐? 초기의 행동이에요. 이것도 봤더니,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행동의 시작점이 되거나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예요. 초기 행동이. 그러면 역시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LSD 초기 행동을 예, 이리즈 사이에 놓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다면 되다와 끼친다 두 개의 동사가 엔드로 연결된 거죠. 그럼 뭐가 돼? 행동의 시작점이 돼야 돼. becomes the starting point. 오브 액션 이렇게 된 건데 자 뒤를 보니까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이잖아요 이끄는 행동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이거는 이때 대승 강조랑 상관없는 역시 주격한게 되는 사입니다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의 시작점 아니면 그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서 동사를 이렇게 공, 공유하고 있는 거지 오어가 그래서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ion 이렇게 갔을 건데 또 뒤에 이게 이어져 있잖아요. 시작점이 되거나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시작점이 되거나 becomes 하거나 influences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 이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점이 되거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동사가 두 개로 나온 거지.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강조죠? 음, 뭐뭐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친구를 잃은 후이다. 네, 뭐뭐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뭐뭐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게 부사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을 이해하는 때,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졌던 것을 이해한다. 언제 이해한다. 네, 여기가 지금 강조로 after we lose our friends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이에 그래서 only after 가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그때뭐 하고 나서야 이런 걸로 only after를 쓰기도 합니다 겨우 우리가 이제 친구 잃고 나서 그때야 그때가 돼서야 그 중요성을 안다 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해한다 이건데 그 강조한 거죠 only after we lose our friend 강조한 거야 이때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뭘 강조했느냐를 따지면 부사를 강조했는지 주어를 강조했는지 예 목적어를 강조했는지를 따지면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가를 먼저 걸러낼 수 있어요 그 먼저 주어면 주어 예 여기 부사면 부사 이런 걸 걸러내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써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강조했습니다